아예. 가자. 출발. 예. 아예전 예전 차례. 하지만 어쨌든. 예. 종 입사에서는 이제 지것 같은데. 저는 졸업생입니다. 아 기고 오! 오! 큰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오! 네, 건우 선수로 강력하게 공격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경기가 재개가 됩니다. 아플 것 같아요. 네. 어, 네. 아, 우리 홈팀 종로. 아, 이게 다신비신재해네요 아, 선수입니다 체육체육이 어 아, 어. 어. 어. 어. 주선수에힘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딱 붙여서 이안 웃기네요. 잘웃기네 아, 마지막에 김지훈 선수 시판이 아. 아. 아. 아. 지금 인정 안려줬습니다 짜고 하는 건 이제 이거 분석아. 아예. 뭔가. 같이. 아다 준비. 가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기야> 시작부터 딴 거. 딴 거. <seduct> 아. 이들이 아주 예. 감점이 있는 거 같네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아. 아. 이거 있고. 입니다. 띄면서 아! 공격 타이밍을 보고요 아! 지금 사실 고대 때는 아! 세 번째 선수거든요요 예. 아. 아! 아! 네. 택견보다는이아 그렇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이 아... 오... 어... 뭐... 때문에 경기장 멀리 아... 어... 안. 쓰아아아아아 어... 아... 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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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래 약이 또 가고 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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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원 선수 이번 판을 좀가져와야좀가져와야두 선수보다 아랫발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목소리> 국민자로서는 컷! 일단 국민들로서는용창균을우을 하게 되네요 바로 주지않 노력을 하고 있는 양아 체중과 신장이 감시장 때문에 아 지금 우아 박용준 선수 아주 좋죠? 음이 선수는 지금 공수한 선수입니다 이는 좋 들어가. 우와! 가 이로 와야 지한자게날아몸매 네, 근데 국이가지 오기 때문에 네. 예. 오케이, 오케이. 네, 또 좋은 기 아. 아. 예. 아, 빠르... 아. 아. 네. 아, 또나옵 대단히 빠른 아, 진금 작성을 정말 보았습니다. 예. 오수한테팽합니다아습니 기사를 걸어보 우리 고대의 마지막 선수? 아빠들. 네안 보였는데요. 네 드디어 붙었어. 아이스. 어, 네, 아! 적극적으로 맞붙는 올다가 김건우 아래까지 강하게 공격하는 김건우 선수입니다. 아! 고습니다조심 아아 니다인들백종일선이 거리를 굽히고 아야 백과는 만나는누다고 지금 아주 요즘 WS 영원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역시 초반에 무라치는 이성미 선수인데요 아이 온다, 하나 온다 이성민 이선미 터성이이이 김건, 아아김건딱 붙여서 저걸 렇게다번래 아아! 아, 아! 아! 아! 이선수는 뭐, 최이테크풍 아! 아! 아! 형입니다 너와, 아 아아! 아아! 아 화이팅! 화이팅! 빨리 이겨야만 또 기선수 상대할 수있으니까 성덕 네, 아! 아! 선수는 번고로 하는 유리하게 가져간 아! 상황이죠? 아! 네. 아래 빠지면 네.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번더해봐 봐. 제일 수가 날 현명한 분이네